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정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 8월 대기 중에 수증기 비율이 82%로 관측 이래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안전에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제1028회 로또 총 판매액 1,006억 원, 1등 당첨금 236억 원으로 20분이 당첨돼 1인당 11억 8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5,451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행복공감봉사단의 봉사 현장 찾아갑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펼치는 행복공감봉사단. 오늘도 의미 있는 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인심과 장 털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즐겁게 하는 미니운동회에 대해서 드습니다여러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미니운동회가 오늘의 봉사활동. <목소리>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의 올해 두 번째 봉사활동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많고 하지 못했던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정서적 능력도 기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단원들과 장애인들이 한 팀이 돼서 응원하고 뛰어놀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공감 봉사단장 배우 김소연 씨도 미니 운동회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발달장애인과 함께 운동회를 진행했는데요. 팀원들 간의 협동심이 필요한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배려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운동회를 통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서로 못한다고 해서 놀리거나 누구 비판하거나 그런지 않는 규칙도 만들었고, 만들어서 고만들 좋았어요. 오늘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여자 골프의 새 역사를 쓴 분을 모셨습니다. 네, 프로골퍼 홍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참 많이 가지고 계신데, KLPGA 시상식에서 기부상도 최초로 받으셨죠? 네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해 KLPJ 투어 최초로 첫 라운드 출전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기부를 실천했고 또큰 상까지 받아 더 뜻깊었습니다 네또 골프 꿈나무들의 멘토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후배들을 보면 은좀 뿌듯하실 것 같거든요 네 후배들에게 제가 걸어온 길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골프 꿈나무를 도울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봅니다. 몇 번일까요? 37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32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입니다. 12번. 자,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41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이죠? 30번입니다.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는 39번.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하겠습니다. 24번. 제 1029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7번, 32번, 12번, 41번, 30번, 39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24번이네요. 지금까지 홍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